제가 청바지가 입고 싶어서 청바지를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샀는데, 청바지가 허리는 크고, 미신은 좁고, 좁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장을 지금 잘라가지고요, 이 기장을 지금 잘라서 위에다가, 허리산에다가,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미시 지금, 지금 짧잖아요. 미시 여기까지 올라와야 좀배가도도좀 덮고 그럴 텐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미선이 렇게 기어들어갔습니다 지금. 미시 이렇게. 이 기어들어갔다는 것은 미시 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허벅지는 좀 남잖아요 이 양이. 그러면 양복 수선하듯이 이래서 양복 수선하면 된다. 이 엉덩이 뭡니까 보면요. 엉덩이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게 막 기어들어가가지고 남는 양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비는 이 기장을 잘라 낸 기장을 가지고 요 위로 올릴 겁니다 요 위로 위로 올리는데 이 만드는 과정을 제가 청바지를 수선해서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한번 올려 볼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중년 이상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배좀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청바지를 입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리바이스 건데요 지금 리바이스 건데 제가 하나 샀는데 안입고 계속 놔뒀어요. 청바지가. 그래서 청바지가 입고 싶으면 저는 일반 청바지들은 입질를 못하고요. 큰 바지를 갖다가 제가 재단을 다시 해가지고 입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리바이스를 하나 저 마트에서 하나 사가지고 제가 이거 줄일 거예요. 제 몸에 맞게끔 그래서 작업하면서 입으려고요. 요즘 청바지들은 허리를 보면은 이게 고무줄을 넣고 쭉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날아하면은혁대를안매면은 옷이 이상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누구나 입을 수 있게끔 큰 사람 적은 사람 안 줄이고 입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저는 옷을 그 리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옷을 입고 제가 손님 앞에 서면 은 손님들이 자기 옷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할것 같아서 제가 멋지게 한번 이 부분 엉덩이 부분 허벅지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 쑥 기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오비는 그대로 올라가고, 요 오비 밑에다가 달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단추를 하나 더 달아요. 지퍼는 뜯지 말고, 단추를 하나 더 달아주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배가 가려지면서 배꼽 밑에까지 딱 올라옵니다. 이게. 배꼽 위에까지 올라가면 배바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보기 싫고요. 적당하니 한 11인치 정도 되게. 봉화대가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70에 70kg이기 때문에, 고마대라는, 여기를 일본 말로 고마대라 그래요. 암마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것은 지금 얼마 정도 나오냐. 이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지금. 자로 이렇게 대보면요. 자로 이렇게 되잖아요. 자로 이렇게 대보면, 은 여기서 올라오는 것이 11인치입니다. 지금. 11인치. 그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한 12인치 정도는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오비 포함 안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늘려도 10인치잖아요. 10, 11인치는 올라와야 됩니다. 오비 포함 안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늘려도 10인치잖아요. 10, 11인치는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야 좀 옷이 올라갑니다. 옷이 이렇게 기어, 엉덩이가 기어 들가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너무 나오는 양이 여유가 없어서 그럽니다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뜯어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만드는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쭉 찍어 가지고 여기가 기장입니다 기장 총기장 총기장인데 여기서 많이 잘라내면 달아낼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3만 두고 자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기장이에요, 지금. 이총 기장인데, 지난 4분의 3쯤. 오바로그 쳐가지고, 달아내겠습니다. 여기, 여기 밑단은 받겠습니다. 지금 밑단이 몇 인치냐면, 7인치가 좀 넘어요. 그래서 밑단은 한, 청바지니까, 6, 4분의 3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안 나가죠, 두꺼우니까. 이렇게 해서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오비를 달아낼 겁니다. 이쪽을. 그래서 뜯는데, 이쪽을 안 뜯어도, 안 뜯으면은 옷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걸 뜯으면은 까맣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양쪽에서 쭉빼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렇 실이 짧으니까 이건 버리고요. 풀릴 때는 한 번에 어떻게 하면 잘풀는데 어떻게 하면 영안 풀린거예요. 쭉 나왔죠? 재단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싹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그냥 할 거거든요. 이쪽은 그냥 하고 이쪽도 그냥 하고 지금 이쪽에서 1인치 반을 줄이면은 응. 허리를 1인치 반을 줄이면은 여기에서 1인치 반을 줄일 거거든요. 이 선에서 1인치 반을 줄이면은 1인치 1인치 반 이렇게 되면 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붙어 보잖아요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을 한번 보면은 엉덩이가 얼마나 되게 큽니까? 엉덩이는 이렇게까지 많이 줄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우는 거하고, 지금 이게 스파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이게 좀 당긴 듯하니 했을 때 제가 봤을 때한이 정도나 줄이면 될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펴가지고 재단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뜯어버리겠습니다, 여로 이런. 이런 붙어있는 거안 좋아해요, 저는. 옷은 품질이 중요하지, 메이크업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을 살 때는요, 이거 메이크업 보지 말고요. 품질이 좋은 걸로 사십시오, 좋은 걸로. 재단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은 오비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쪽에. 오비를 만들어서 달아놓고 여기를 재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은 좀 달여놓고요. 지금 지금 보면은 이 앞쪽으로 지금 달아낼 거거든요. 좁아서 여기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뒷 부분은 안 늘릴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늘리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될 거예요. 보면은. 완성했을때는 이런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이게 너무 늘렁늘렁해서힘지를 안쪽에다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니 이것까지 뜯을 필요는 없고요 뜯어가지고 막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박아서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재단해서 잘라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힘지를 붙여가지고 지금 박을 준비가 돼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박아서 박아서 넘길 거예요, 이렇게. 넘길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재단해서 이 오비를 여기다 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보면은 실이 딱 맞는 색깔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요.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뒤에를 생각해서, 여기서 실이 이렇게 길잖아요. 실면은 스팀을 갖고쫙 펴면 됩니다, 그래서 여라이롱을 놓고요 쭉 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요 지금 오비를 달아낼 건데 쭉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는 다리테이프를 쳐줄 겁니다 다리테이프를 쳐가지고 박고 나서 박으면 은안 늘어나고 그대로 박히겠죠 ,이. 얇은 것을 하나 쳐도 되고 두꺼운 것 쳐도 되고 그런데. 여기가 지 바뀔 거니까요. 여기도 지금 늘어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 잖아요 지금. 허리는 형태를 그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줄겁니다. 테이프가 너무 얕죠? 1cm짜리 쓸거를 그렸어요. 여기 오비에서요. 이건 지금 밑단에서 잘린걸 여기다 박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짧잖아요 근데 여기는 늘리지 않을거예요 앞쪽만 늘릴거예요 앞에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거죠 거의 비슷하니 가는데 여기도 이제 접었는데요 이 여기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비를 여기다 달 겁니다 이 오비를 여기다 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달면은 이렇게 달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힘이 없어서 여기다가는 심지를 두번세번 번 붙여줬습니다 이쪽은 심지를 안 붙였거든요 이쪽에는 안 붙여서 상관없어요 그죠 일단 여기를 한번 박아주고 나서 재단하겠습니다 을 밑단 잘라낸 걸로 지금 여기를 달았거든요. 이렇게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려보니까 앞에가 얼마 정도 지금 커지냐면은 앞에가 1인치 반 정도. 1인치 8분의 5, 4분의 1. 1인치 4분의 1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처진것 같잖아요. 근데 옷이 안될것 같죠. 근데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접을 주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1cm만 시접을 주고 이렇게 쭉 잘라버려요. 그러면 렇게 잘라낼 수 있고 오비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달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옷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쪽으로 이제 재단해서 쳐낼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판 재단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는 오비 사이즈 허리 사이즈는 지금 허리 사이즈는 먼저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허리가 너무 커요. 제가 제 몸을 한번 재보고요.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아까 3인치를 줄인다고 그래서 허리 사이즈가 3인치 정도는 줄여야 돼요. 이 정도. 그래서 1cm 시점만 놔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제 허리 사이즈하고 맞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잖아요 고리를 싹뜯어가 옮기면은 또시커먼 자리가 남으니까 이 자국이 남으니까 뒤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박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비를 먼저 여기를 좀 박아 놓고 뒷판을 재단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요 여기가 너무 좀푹 튀어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좀 약간만 좀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쳐야 되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하다보면 또 늘어나니까 이거는 다른 테이프를 조금 넓은 걸로 해가지고 한번 딱 쳐줘가지고 이건 어차피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한번어비를 편히 안르고 늘려서 달겠습니다, 제가 저는 바지를 허리가 딱 맞는 걸 좋아하거든요. 허리가 바지가 딱안 맞고 허리가 좀 크면은 딱 조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지를 딱 맞게 입는 스타일이라 이걸로 해서 늘려가지고 이렇게 쫙 달겠습니다. 늘려서 쫙 늘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늘렸어도 이게 있으면 안 늘어납니다. 이게 다대 테이프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짱짱해라고 허리가 짱짱해라고 안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아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제이 쳐놨기 때문에 안 늘어나거든요 근데 혹시 또 이게 힘을 주다보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얇은 것을 한번 더 쳐주겠습니다. 위에다가 얇은 테이프를 허리가 늘어나지 마라고. 허리가 늘렁하면 어딘지 바지 입은 것같지 않아요. 허리가 딱 맞아야죠. 제가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조금 느슨하게 입으려고 그래도 그게 잘안 되더라고, 습관이. 그래서.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일단 미싱에서 한번 박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제가 지금 밑단 기장에서 잘라내가지고 요 위에다 붙였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붙이면 덧댄 양입니다 지금 이게 업이고 오비고, 원래 업이고요 그래서 주머니도 넣다보면 자꾸 청바지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 싫어서 여기를 이렇게 좀해 줬고요 여기를 보면은 지퍼가 지퍼 여기까지밖에 안 달렸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근데 이걸, 이걸 단추를안 달아주면은 나중에 이것만 했을 때는 제가 핵들을 차보니까 여기가 버려지더라고 자꾸 여기가 이렇게 차면은 입으면은 그래서 여기다 단추구멍을 단추구멍을 사주 기계로 한게 아니고 미싱으로 한 겁니다. 미싱으로 미, 미싱으로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요.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지금 미이 너무 짧아가지고 허리는 크고 엉덩이도 크고 허벅지도 크고 기장도 길고 그래서 싹 뜯어버렸어요. 제가 뜯어가지고 밑단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 그래가지고 밑단을 됐는데 여기가 지금 지퍼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퍼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추를 하나 미싱 미싱으로 미싱 반대로 단추 구멍에 가서 하는 거 아니고요. 큐를안 하고 그냥 미싱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멍만 뚫었어요. 여기다 단추 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웃음>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남자들은 혁들이 이렇게 차버리면 잘안 보입니다. 혁들이 차버리면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옷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줄 알거든요 그럼 이제 뒤에 재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는 앞에는 좀 깔끔하잖아요 이제 뒤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두껍게 두 줄로 실을 끼워서 박다 보니까 미실이 빠져서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했으면은 실을 조여서 박았을 텐데 확인을 못 해가지고 남아 박아 놓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한 줄을 더 때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펴지지 않게끔 이거 지금 테이프가 쳐졌으니까 늘어나진 않거든요 더 이상은 짱짱하죠 그래서 주머니도 너무 커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손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은 다 들어갈게 해놨고요 그리고 남자들 특히나 뒷주머니에 보면은 지갑을 이렇게 넣는데 잘못은 빠져버린 손목 앉아있다 보면은 그래서 양쪽으로 제가 이거를 꺼매줬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지갑은 이렇게 딱 넣어 놓으면은 지가 엠만하안 빠집니다. 옆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걸려서 조금 더더 더 해야 되나요? 조금 더하면 들어갈 때잘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가 단추구멍을 내가지고 해가지고 딱잠궈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빠지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불편하지 않고 끌려고 넣으려고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었다 뺐다. 여기가 허블레허블레 전라도 말로는 허블레라고 부릅니다. 이게 크면은 너무 크다 보면은 늘렁늘렁해서 늘어져서 지갑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이제 뒤에 재단을 할 거거든요, 뒷판을. 뒷판을 엉덩이 쪽을 먼저 재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밑에 쪽을 허벅지 쪽을 재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허벅지를 재단을 할 건데요. 여기 이렇게 남잖아요 지금 남고 여기도 남고 여기 남는 것은 지금 잘라냈거든요 이쪽 부분은 이쪽을 지금 이쪽을 잘라내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바지 부리가 조금 넓어요 그래서 1cm만 한 7인치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안쪽으로 여기에서 한 1cm 정도만 줄여가지고 이 정도가 무릎선입니다 무릎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보면 너무 쫄을때 되어봅니다 절대 그렇게 해주지 말고요 그냥 이 정도의 선에서, 여기가 1.5cm면 이거는한 1cm 조금 못되게. 조금 그대로 더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쭉 살려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 걸로 할까요? 카메라가 잘안 비치니까요. 그래서 이 허벅지는, 이거 여기는 최대한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고, 이 허벅지 부분만 쳐내줄 거예요. 남는 부분. 차를 뭐 뭐두 번만 대도 그냥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건데도 나중에 보면은 이 부분이 더 쳐버리면은 또 적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쳐도 충분해요. 앞판에서도 조금 쳐낼 거거든요. 여기 앞판에서 보면 앞판에도 좀 너무 넓은 편이에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재단할때 패턴을 뜰때 그렇게 뜬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사가 재단할 때 패턴사가 패턴을 뜰때 어떻게 떴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옷을 보면은 벌써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무릎선에서 여기가 좀 너무 더가한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다시 살려줍니다 약간 살려줘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벌때게 그래서 이 선을 곡선을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잘 빼야냐에 따라서 옷이 잘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럽니다 제가 이걸 완성을 시켜 가지고 제가 입고서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뭐 1cm만 놔두고 싹잘라내면 돼. 다 그러면 은 이렇게 박을 때워싱하기 전에 시커멓게 이렇게 있었던 것은 없어져 버잖아요 잘라져나가 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 이것은 갈라도 되고요 그냥 한쪽은 뭐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밑에니까 안보이잖아요 가랑이 벌리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앞판은 제판은재단 됐고요. 이 부분이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이 체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는 여기는 달아내지가 않았잖아요. 여기 앞판은 이만큼 달아냈지만 여기서 이만큼 달아냈지만은 뒷판은 달아내지가 않았어요. 여기를 보면은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달아낸 거잖아요. 앞판. 앞판을 제가 재단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맞춰서 재단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맞았을까요 이쪽 와기선이 맞아야 되겠죠 똑같이 네, 안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옷이 안맞는거예요 니성이 지금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편편하게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아지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신경쓰지 말고요. 그냥 UH를 이렇게 해서 이 보면은 여기가 좀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잘라내볼겁니다. 오시에서 시커먼 자리,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이걸 없어지게 잘라볼거예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잘르면 안되니까 바느질선만 그대로 갈거거든요. 지금 얘가 박음선인데 나중에 그 박음선만 없어질거예요그 밑선 최대한 살려주고요. 그래서 허벅지만 좀 그래도 좀 젊게 입고 싶으니까 나이가 50대 후반이어도 좀 젊게 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뭐 어, 다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딱 오면은 아 옷을 고치러 왔는데 아 우리 옷 고치는 사장님이 아옷 맵시도 좋고 좀 좋다 그런 말을 좀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 고치는 사람이 깨제제 해가지고 깨제제 말하는 저도 말입니다만은 후줄그리 해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단정하게 청바지 하나를 입고 작업을 하더라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옷을 지금 하나 사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좀 그래서 이 기술을 공유하는 거예요 좀 이따 박을 때 이건 없어질 겁니다 이거 없어질 건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박아도 그래서 이건, 이건 조금 더 잘라 버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은, 없는데요 그럼 거기만 쏙 들어가 버려나요? 그럼안 되겠죠 오발 그칠 때 여기도 따가지고 청바지 박듯이 안 박고요 양복 박듯이 양쪽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또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옷이 맵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돌아가 한 번에 돌아가면 가래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뜯어가지고 다시 이걸로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바로크를 쳐가지고요. 제가 다시 박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바로크 쳐왔고요. 이앞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 앞에까지 뜯어갖고 다시 할 겁니다. 박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신사복 박듯이 그렇게 박을 거예요. 그래야만 이이 오심의 시가 납니다. 히프도 지금 딱 맞게 했으니까 대충 봐도 제가 내몸사이즈를 대충 봐도 알잖아요 손님 옷을 하도 많이 봐서 제가 보면은 해봐놔서 어느 정도 잘리면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눈이 잡니다 너무 또 그렇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딱 손님 옷을 입고 보면은 어디 얼마큼 줄이고 얼마큼 줄이고 사진 딱 찍어놓으면 그렇게 찍으면 거의 다 정확합니다 99%입니다. 그래 1% 정도는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남는 양을, 이게 보면, 이게 보면 이렇게 남잖아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엉덩이 들어가는 거하고, 여 남는 양, 이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고마대가, 앞 부분이, 배는 나와 있는데, 올려놓으면 내려가버려,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사0대 이후에 배, 배가 약간 나오신 분들은, 약간 여기가, 조금 다른 옷보다는 한 2cm 3cm 정도 높은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미션에서 박을건데요 이렇게 먼저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먼저 박고요 박아가지고 달라가지고 앞에서 뒤판으로 이렇게 이어질겁니다 뒤판으로 이렇게 박을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 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스테이트놔주고요 그러면 미싱해서 박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바지가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 오비만 누르면 되겠죠 오비 누르고 고리 달고 여기 박아주고 하면은 다 됐고요 이 밑단 박을때는 있잖아요 약간 여기 충충 늘어나잖아요 힘을 한번 대놓으니까 안 늘어납니다 박을 때는 여기서 바깥쪽에서 박아주거든요 실조시도 좋고요 지금 이 부분보다는 얘가 더 좁아야 되는데 늘어난 것도 같죠 그래서 박을 때는 안쪽에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을 두 줄로 박아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겠죠 뒤집어서 박는 것 보다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위쪽에서 이렇게 박아주는 것이 더 멋있습니다 트리시도더 훨씬 잘 나오고요 이 간격도 더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 해가지고,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더 드린다면은, 밑단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여기다 단추 하나 달아줬고요. 핵심은. 뒤쪽은 안 올렸습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 뒤쪽은. 뒤쪽은 그대로 갔고요. 앞에, 앞부분만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해 가지고 제가 입어 봤을 때좀 멋져야 되는데 안 멋지면 좀 그러겠죠 멋질 것 같아요 다 완성 됐으니까요 여기 갖고 거리 갖고 해서 입고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다려야 되겠죠 ,이? 그래도 고쳤으니까 싹 다려 가지고 제가 입고서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이 빠지도록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안쪽에 안기장 쪽 이렇게 하니까 더 훨씬 더 깨끗하게 좋습니다 이게. 천반이니까 주름 잡을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놓고 네. 밑단도 두 줄로 박았습니다 두 줄로 재워시기 때문에 특이하게끔 지금 이 리바이스가 이 리바이스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32인데 허리가 32인데 굉장히 커요 보기만 32라고 써놓고는 3 32인데 34도 넣었습니다. 34반 정도 나와요, 사이즈. 그래서 제가 33반으로 이 허리 사이즈를 맞췄습니다. 제 허리 사이즈가 33반입니다. 멋진 작품이 하나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대가 되는데요. 고치면서 입어보지도 않고, 대충 잘라가지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죠? 좀 창피하겠죠?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아직 안 때렸네요. 여기도 이제 스테치를 고리 밑에까지만 놓고 안 났거든요. 여기도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다 때려가지고 거기 때려가지고 입어 보겠습니다. 얘가 만든 옷이 드디어 청바지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달아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누금 하죠? 원래 이렇게 나온 옷같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옷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옷을 완성했는데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뒤는 지금 그대로 했고요. 여기서부터 앞으로도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추도 두개 다르고요. 근데 볼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봐서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가 또 나이를 먹었는데 너무 이렇게 조이면 그래서 좀 흘렁하니 했으면 근데 괜찮죠? 이거 지갑도 안 빠지게끔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술, 술 먹다가 또 앉아있다 나오면 지갑이 빠져갖고 있거든요. 안 빠지게끔 여기를좀 조여줬고요. 여기도 나처럼 하도 버려에 싸서 손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줬어요. 옆쪽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찍다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찍었어요. 이렇게. 원래는 훨씬 낫잖아요. 국이도 이쁘고. 이쁘지 않나요? 국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슬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내도 이렇게 하면 더 멋지게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전혀 뭐. 오늘 내옆죠제 엉덩이라고 아니,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옷이었고요 보면은 이 옷이 앞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앞에가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하면은이 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엉덩이는 지금 이렇게 된 이렇게 된 엉덩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거울을저쪽에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엉덩이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엉덩이 이렇게. 이렇게. 이 엉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허벅지도뭐 적당히 좋고요. 기장도 좀 그렇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패자가 아니고요. 거의 완성작 같은데 제 생각일 뿐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일반 미싱으로는 좀 힘들고요. 가정용 미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꺼워서. 공업용 미승인으로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선임들, 수정가게 하시는 분들은 선임들의 그바지도 이렇게 해서 줘도 되고 서방님 청바지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판단을 맡기시고요. 저희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